아파트 값이 한 주만에 또다시 역대급 낙폭을 경신하며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 인상과 맞물린 거래 절벽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 시장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내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72% 하락했다. 2012년 5월 주간 시세 조사 일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지난주 이후 한 주만에 또다시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5월 말 이후 30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연말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추가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문의는 급감한 상황이라며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금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노원, 도봉, 성북구 등이 1% 이상 하락했다. 특히 노원구는 월계, 상계동 등 구축단지 위주로 급락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도, 방학, 창동 등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강북구와 동대문, 은평 등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강 이남권에서는 송파, 영등포, 강동, 금천구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송파구와 함께 서초, 강남구도 하락폭이 커졌다. 양천구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0.38%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지난주보다 하락폭은 분화됐다. 경기도와 인천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경기 양주시는 옥장 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됐고 의정부시는 용현, 금호동 등 입주물량 영향 이 있는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인천 연수구는 입주물량 영향 이 있는 송도 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남동구는 논현, 간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떨어지며 인천 전체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은 0.91%. 전국 아파트값은 0.73% 하락하며 조사일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은 세종,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울산 등이 하락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신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며 역대급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은 0.90%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수도권과 서울도 낙폭이 확대되며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방은 세종,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경남 등이 하락했다. 이용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지금 같은 시기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거래 환경을 바꿔놓으면 향후의 경기 상황이 바뀔 때 주택 공급 또는 정비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